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기획 영상이에요. 그 자폐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의 기획 영상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인데 그 어떤 이외 어떤 기획을 갖다 가지고 있냐면 어, 자폐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첫 번째는 자폐를 이겨내고 정상인으로 회복된 사람들 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주로 그 뭐 해외 사례들이 주로 위주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자폐를 이기는 의사는 학자 치료사들, 학자 로 치료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것도 그 주로 해외 사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는 자폐를 이기는 국내 부모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거는 주로는 그 저하고 치료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아동의 부모님들하고 인터뷰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 제영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초의 영상이 될 텐데. 자, 어쨌든, 요 자폐를 이긴 사람들의 기획이 될 테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제가 소개시켜줄 그 자폐를 이겨낸 사람은, 어, 최초의 자폐인 중에 정상 회복된 3명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최초의 자폐인이다. 이 표현이 좀, 어, 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폐였던 사람은 이전의 역사적인으로 그 과거부터 존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마 자폐였을 거다, 아스퍼가였을 거다, 뭐 이렇게 그 추종을 하는 시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최초의 자폐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뭐냐면은 자폐라고 진단된 환자. 사람, 자폐라고 정확하게 진단된 최초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라는 병명을 만들어낸 사람, 자폐라는 병명의 분류를 만들어낸 사람이 캐너라는 미국의 그 정신과의사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러니까최초라 병명을 달 때는 이 사람이 캐너 증후군이란 병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캐너 자기 이름을갖고 그래서 이제이 캐너 증후군으로 분류된 최초의 자폐인들이 몇 명이냐면 11명이 있어요. 명 11명. 그러면 이게 여기 11명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 거냐? 이제 이걸 갖다가 캐너 어, 스스로가 진단은 15년에서 30년 사이에 추적 관찰한 결과를 갖다가 어,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책에 있냐면은 요 책을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책에 출판돼서 나온 거예요. 어 그저 미오르라이브스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국내에서 아주 잘 번역되어 나왔어요 이책꼭 참고하시면 를 좋겠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캐너증후군으로 진단된 사람들은 아스퍼거증후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발화 증세고 그 다음에 엄청난 상동행동과 상호작용 자체가 전혀 안 되던 심각한 중증자폐가 캐너증후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스포가 수준보다 훨씬 더 중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11명을 갖다가 추적 관찰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중에 지금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만 뽑아도, 3명 정도가 정상 회복된 범위로,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된 걸로 나타나요. 이제, 일단, 캐너가 쓴거 책에 나오거 중에, 캐너가 확인한 거예요. 확인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로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덟 살때 봤을 때는 의심없이 조기 유아 자폐증으로 진단됐어요. 캐논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23세 때 확인해보니까 2년째 기상학자로 해군에 복무 중이에요. 미국의 해군에 복무 중이다. 군대에서 복무를 한다. 군인으로 복무를 한다라는 건 완전히 정상이 아니고서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거기다 기상학자로서 한다니까 학문적 영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자, 작곡을 공부해서 공부했고, 어, 결혼해서 아들까지 하나 두었다고 래요 이건 뭐 23세 때이 정도 생활을 한다면 완전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카너가기록해놓기길 캐너가, 응. 캐너라고 했다, 카너라고 했다, 지금 아주 한글 표현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응. 어, 어쨌든, 캐너가 기록하길 그가 작곡한 작품들이 여러 실내 관현악단에 연주되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정도가 아니라 해군의 기상학적으로 공만 되면 굉장히 성공한 사회인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기록에 되어 있는 거 보면 콜롬비아 대학에 그 진학한 그 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콜롬비아 대는 미국에서 정말로 명문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하버드 대나 뭐 스탠포드 예일 이 정도를 알고 있겠지만 MIT나 이 콜롬비아는 그 하버드 바로 밑에 급 정도 밑에 급 내지는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비견될 정도의 명문대요. 콜롬비아 대를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대단한 수재 따위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 물리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다 보이고 콜롬비아 대에 장학생으로 아 이름을 제가 기록 안 해놨네. 콜롬비아 대에 장학생으로 다녔는데 아 콜롬비아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조기 사망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해서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상 범위로 회복된 걸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도널드 티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불어학사학위를받 그러니까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창구직원으로 근무했대요. 은행에서 창구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건 상상이 가십니까 단순 계산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 고객을 응대했던 거예요. 고객하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해주고 예?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응대했으며 지역사회의 각종 커뮤니티 활동이 적극적이었고 키와니스 클럽이라는 상공인 모임의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키와니스 클럽이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역에 이제 그유직급이되는 상인들의 모임인가봐요. 우리 뭐 한국으로 얘기하지 라이언스 클럽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니까 이거는 뭐 정상 범위를 넘어서 리더십까지 또 지역사회나 모임에서 리더십까지도 발휘하는 정도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이세 사람이 다 캐너가 자폐인으로 그 분류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중증자폐증으로 유학식이. 근데 성장해서 아주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걸 갖다가 오히려 캐너에 의해서 그 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세 명을 갖다가 관찰한 캐너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어? 이 세, 어, 세 사람 하면서? 기능적으로 매우 뒤처진 어린이들도 자라면서 기능적으로 매우 뛰어난 성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성, 그 어렸을 때 중증자폐증이었는데도 어, 경우에 따라서 는 매우 뛰어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확인됐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수 있냐 시설에 수용할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타고난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설에 수용한다. 시설에. 이게, 이게, 이 자기인데, 그 당시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약간 정신질환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를 위해서 정신병원이나 이런 그에 격리 수용하고 거기서 집중 치료를 하려는 그게 그 당시에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시설의 수용을 해서는 성공을 못하고, 여기 이세 명은 다 뒤에 될 때, 수용 시설을 모두 거부했어요 부모들이 그리고 부모의 따뜻한 보호와 지지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가족과 분리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 안에서 부모들이 치료와 수용 시설에 수용되는 걸 거부하고 직접 데리고 기른 거예요. 응? 데리고 기른 거예요. 이걸 갖다 캐너가 차이점을 본 거죠. 수용 시 뒤에든지 나올 텐데 수용 시설에 보내진 애들은 다 엉망이 됐어요. 다 장애로 오히려 고착이 됐어요. 근데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관계가 가정 내에서 보호 아래 양육한 애들은 오히려 정상이 되고 뛰어난 사회인이 됐다고 케너가 중증 자폐인으로 했던 사람 중에 세 명이나 이 기록에 의하면 도널드 티에 대한 기록은 놀라워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그 자체가 플로타임적인 치료법과 동일한 육아를 했어요 보니까 이거 페이지 282쪽에 있는 걸 갖다 제가 일부를 낭독해볼게요 이어 캐나가기록해는데 부부가 그들을 현명하게 돌봤다라는 사실 자체에 놀라고 말았다. 그들은 아이가 측정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우물을 파서 깊이를 측정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깊이를 갖다 재니까 자꾸 숫자율을 갖다가 측정하는 데그 관심이 있으니까 우물을 파게 하고 깊이가 몇인지 직접 파게 하면서 측정하게 하면서 일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어 그리고 아이가 죽은 생화 벌레를 계속 가져오니까 그걸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면 묘지를 꾸며 자리를 마련해주고 표식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아이가 묘지를 만든 다음에 표식에는 첫 번째 동물 이름을 쓰겠고 두 번째 동물의 종류를 쓰겠고 마지막에는 농부의 이름을 적어놨다고 해요. 응? 이 농부 이름은 뭐 어떤 의미인지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가져오는 걸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새의 이름, 이름이 뭔지 그 종류가 뭔지 이렇게.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했다, 요 응? 그리고, 어, 심지어는 그 사망일도 적게 했다고 해요. 응? 그 다음에 옥수수 밭에 있는 옥수수를 갖다가 줄수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세자. 이거 자폐 아이들 중에 이런 거 많거든요. 숫자 세는 애들. 직접 쟁기를 갖고 밭을 가면서, 어, 밭을 가는 밭에 수를 갖다 세게 했다고 해요. 응? 쟁기를 갈고 밭을 갔다 일한다에 자기가 몇 개를 갔다 했는지 자꾸 세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가 매우 좋아하는 것을 의심이 없이도 그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그것을 아이의 발달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 플로타인이거든요. 음? 이게 지금도 치료사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 당시에 그 도널티 부부는 부모들은 이 아이가 집착하고 반복하는 이걸 갖다가 오히려 그 발달적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갖고 아이 발달이 유도를 갖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플로타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애정을 쏟으면서 그 아이의 지향과 취향 이런 것을 갖다 존중하고 살려내는 방식을 육아를 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뛰어난 애로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캐너가 그것을 갖다가 자폐증이라는 병명을 최초로 만들어낸 질병을 최초로 불리낸캐너라는 사람이 그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타고난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주니까 되더라. 시설에 수용해서 격리 수용해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반면 케노가 관찰한 것도 있어요. 보호 관찰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 이거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에요. 다 미국의 주립병원급에 다그 들어간 애들이에요. 예? 여기 기록된 거몇 개만 소개해 줄게요. 엘러 엘레븐 C라는 아이는 사람은 학교 생활에서 박식한 지식을 자랑하던 아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두서 없이 이상한 억양 말하고 이상한 억양으로 말하는 것이 걱정돼서, 이게 자폐들이 말투가 이상하니까, 부모는 정신 박약아 학교에 입원시켰대요. 네? 격리 수용시키는 거죠. 이후에 아이는 빠른 속도로 나빠져 산만하고 공격적인 아이로 변화했으며, 비논리적이고 감정기복이 없어졌고, 빨가고 병동을 뛰어다니고진승처럼울부짖지며 머리를 찧었다 이거 캐너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캐너는 인사가. 자기가 옛날에 진찰할 때는 애가 문제는 있었지만, 자폐증이지만, 응? 어? 그래도 박식한 그 지식을 갖다가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그 엄청 중증자폐가 돼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응? 어? 멀리 갔다 벽이 찢을 정도로 바로 정해, 반복적으로. 이 중증자폐가 됐다는 말이 치료를 위해서 보낸 수용시설에서 오히려 부모하고 격리가 되면서 아이는 고도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자의 기 재능이 유도가 되기보다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계속 강요되면서 오히려 아이들은 자폐가 고착이 되 들어간 거라고요. 버지니아스라고 기록이 되는 11세경 기 진단 시말숙한 차림의 아이였다. 그 후에 메를랜드 주립병원 정신지체자병 등에 수용되고 40세가 됐을 때 확인하니까 그녀는 하루 종일 그림 퍼즐만 맞추면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네? 오히려 하루 종일 그림 퍼즐을 맞추는 동일한 그 상동 행동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모리베니와 이것도 자폐가 고착돼서 중증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카노가 관찰한 결론은 그 위에도 바바라, 버지니아, 찰스, 리처드라고 하는 그 캐너가 진단했던 애들을 갖다 추적, 그 추적해서 보니까 수용 기간에 수용된 아이들은 입원 얼마 안 되어 빛나는 재생을 모두 잃어버렸다. 주립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종신형을 받는 것과 같다. 이거 캐너가 내린 결론이에요. 캐너가 내린 결론은 어, 제가 이 최초의 자폐인들을 보고 얻게 된 교훈 정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중증 자폐인 중에서도 물경 30% 정도가 유능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가 되었다. 자폐는 이겨내고 정상이 될수 있다래요. 이걸 캐너 최초의 자폐증이라는 병명을 만든 사람이 또 확인해 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은 소개가 안 되는지.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뭐냐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지지 속에 있었다. 부모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지지 속에 있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퇴행하여 더 중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와 분리돼서 격리시설에 수용돼, 치료, 격리시설 치료라는 이름으로 수용된 아이입니다. 제가 이제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배려하며 치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세 가지 그 호전된 애들은 다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이 아이를 치료를 갖다 하면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치료사들은 부모의 치료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할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기는 치료와 집중 치료 기간이 결코 옳다고 할수 없어요. 이건 다른 수용시설의 가능성이 높다고 ABA 조기교실을 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풀타임으로 이거 그 부모는 편하죠 돈만 주면 되니까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집중치료기간이 결코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또 다른 수용시설 가능성이 높아요. 단한 달짜리 수용 뭐 1년짜리 수용이 아니라 하루 반나절 수용시설일 뿐이죠. 어? 결론 세 번째 중증자폐증도 부모만의 노력으로 정상범주가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 캐너가 확인된 켄네 보고서,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 거예요. 자, 오늘 정상인으로 성장한 최초의 자폐인들 3명이라는 제목으로 자폐를 이겨낸 사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